어? 이게 나라고? 어, 내가 사람이 됐잖아 신난다 응. 오늘 또 당근반찬 야 오늘은 편식하지마 어? 형은 당근 좋아하니까 내 것까지 <웃음> 먹어주라 응. 망고 오빠가 맨날 야채 대신 먹어주잖아 형! 어, 동생 대신 먹어줄 수 있잖아 그치? 형 a n g 아, b 아, a 아, 아. 내가 먹어 a 게 g 줘봐. 망고 g o 오빠! n g o b a 게 g o Bango, Bango, Bango, Bango, Bango, b a n g 우리 망고는 어쩜 저렇게 착할까? 근데 리아야 네가다 먹었어야지 네자 어, 어. 예. 어쨌든 얘들아 오늘 학교 소풍 가는 날이잖아 엄마가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도시락을 가방에 넣어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 어? 엄마 우리 어? 반찬이 별로 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니, 그냥 먹어 특현대 반찬으로 찡찡 아이 진짜 너말짱 쓸래? 아까부터 따박따박 말대꾸? 아 그래 또또또 아, 애들아 싸우지마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싸주신 거잖아 엄마의 정성이 더 중요한 거지 음, 형 말이 맞아 응 음, 오빠 우리 첫째 오빠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한데 어쩜 응? 너는 왜 그렇게 못생기셨나요? 야 근데 나는 왜 오빠라고 안 부르고 첫째 형은 오빠야. 오빠 같아요. 오빠라고 부르지. <웃음> 진짜? 오빠라고 불러봐. 나 미쳤냐? 나한테 오빠라고 부를 바엔 그냥 지옥이나 갈게. 애들아, 그만해. <웃음> 진짜 너네 첫째 오빠 아니었으면 그냥 내 손에 혼쭐 났어. <웃음> 내 소원대로 첫째가 되니까 리아와 요루루가 싸우는 걸 말릴 수가 있잖아 내가 강아지일 땐 절대 말릴 수 없었는데 말이야 얘들아 이제 슬슬 학교에 가자 오늘 학교 소풍 늦겠다 응? 응. 조심히 갔다 와 알았지 어, 조심히 갔다 오라고 으으으 우리 첫째 아들이지만 참 듬직하단 말이야 <놀란람> 하흑돋돋돋 <으흐흐흐흐흐흐흐흓하 días>... 힘들어 아 어... 힘들어 요리야 힘내! 거의 다 왔어! <놀라> 으으 이야, 괜찮아? 응. 익룡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잠깐 집중. 자, 애들아, 많이 힘들었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정상이란다. 여기서 앉아서 잠시 쉬고 갈까? 그러니까 말이야 두 발로 걷는 건참 힘들구나 내 발이면 이 정도 찐이야 금방 올라가는데 어? 저기 질렁기가 있네 왜 저기 떨어져 있지? 어, 오빠 오빠 내가 질렁기 하는 거 사야 될까 어? 이런 깊은 산 속에 줄렁기가 있다고? 어? 저기 있잖아 어? 어, 어? 어? 저건 저건 뱀이잖아 어? 가까이 가지마 어이 음.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요리야 아, 큰일 날 뻔했어. 저건 줄이 아니라 뱀이야 뱀. <웃음> 아니 바보도 아니고 <웃음> 진짜. 아 몽발이네. 아 저건 웬 벌쥐? 아 꿀벌이었네. 꿀이나 먹어볼게. 야꿀래나에 아, 그러다가 버런트 쏘여 가까이 가면 안 돼. 소인 안쏘인들아 어? 어, 어, 어? 오, 리야야, 어! 리야야, 어! 아, 드 아, 어 오, 아, 이다 야호 아, 아, 요아리가 이상하게 들려오네 자 여기가 정상이란다 경치 참 좋지? 모두들 고생 많았고 오늘 여기서 점심을 먹을 거란다 모두들 도시락 싸왔죠? 여기서 도자리 깔고 먹자꾸나 어? 허, 세상에! 니가 반찬 수줍었어? 그러지 말고, 자. 내 도시락을 봐라. 끝장나지? 엄마가 나는 도시락집에서 많은 주고 사주셨어. 야, 이 당근도 우리 엄마가 사주신 거거든? 욕하지 말라 이렇게 에, 애들아, 그 반찬으로 싸우지 말고 같이 먹자. 어? 망고 오빠,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아, 맞다. 1, 2학년 같이 소풍가기를 했었지. 오빠, 그러지 말고 칠도 시락 드세요. 어? 어, 나도 먹어도 되나? 어? 야. 넌 절대 안돼 건들지 마. 음, 당 맛있다. 아, 모자라잖아. 더 맛있네 이건. <웃음> <웃음> <음> <웃음> 어, 왜? 나도, 너무 마리온거 있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이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저기, 저 흐흡 흐흡 흐흡 흐여기서쏴나 똥이라서 깊은 데서 쐴게 그래 그래 나는 그러면 여기서 쏴야겠다 자 다리 한쪽 들고 써야겠다 영역표시 뭐해 우와 아니야 리아야 어도 어. 이상한 취가 있구나 어쫑 쏘는 거어야 리아야 이거 노예야 아이 내가 사람이 된걸 까먹고 있었네 아이참 여기라면 아무도 안볼 거야 바지를 내리고 자 얘들아! 지금 내려가기엔 비가 많이 오니까 이따 비가 그친 뒤에 하산하도록하겠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선생님! 선생님! 큰났어요 음, 리아가... 리아가 사라졌어요! 어, 어! 그게 무슨 말이니? 그게, 그게 정말이니? 음, 안되겠다! 기다리렴 한번 선생님이 찾아볼게! 리아야! 음, 선생님만으로는 뭔가 불안한데 아, 좋아 나도 리아를 찾아봐야겠어 아? 뭐야? 왜 냄새가 안나지 아, 왜 냄새가 안나는거야 아, 맞다 나 지금 사람이지 다시 강아지로 돌아가면 리아를 찾을 수 있겠지만 다시 돌아가버린다면 나는 리아의 가족이 될수 없겠지 아, 아니야 아 하지만 비가 와서 냄새가 점점 지워질 텐데 설마 리아가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음, 음, 음. 어, 엄마 아빠 어, 요리야 너무 좋아. 달려줘 으, 으, 으, 리아야 안돼 내가 형이 구해줄게 니, 니, 니, 니, 니. 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 와, 야, 야, 니. 야, 야, 어? 어, 왜 왔어? 혼자 만의 시간 즐기고 있는데. 아이 참게. 아, 아. 아이, 빨리 집에 가. 나 빨리 여기서 좋은 시간 더 보내야 되니까. 뭐, 당근이고만 뿅. 응? 구독. 뿅. 좋아요. 안녕